자 혼자 밀때포가나힘두개사기성 이게 바로 윈체의사기성윈체가 바로 요런 것이다. 근데 내가 1, 1턴이네. 이건 기회야. 침착하게 <웃음> 이거 내, 내좀 이제 내할일다 했다. 검티 치고 주시 복이냐고좀 덥네. 굴돌이 한판 인데 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느낌 왔다 삑삑 또 틀어줄까? 응 음, 벤큐 리모컨 소리 지금 이게 오히려 좋아 지금 내가 만약에 1턴이잖아 그러면 은 이게 우리 2턴 형님들이 1턴 좀 도와주겠다고 검 오신단 말이야 사실 나는 검 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검 가는 거좀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다른 데 가면 키를 더 많이 할수 있거든 검갈려면은 최소 한 3명 이상 가는 거면 모를까 아니면은 지인이랑 같이 해가는면 몰라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힘들어 오와 뭐야 콩이 어서 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순하고 검에서 좀싸만 하면 가는데, 아, 가는데. 회배하셨습니다. 검 가봤자 상대방 검복 배급이 더 빠르거든. 좀 잘하는 팀은 이럴 수 있기 때문이지. 아, 순아 나올 건 몰랐다. 검을 조심. 요거는 몰랐네. 개무령 거의 뭐 지금 겨울이라고 스케이트 타고 오시는데 거의 뭐 그냥 쫙 미끄러진데? 아 개무령이 아니고 김총형. 그래 봐봐라. 해. 상대방이 잘하는 스나 있잖아. 자동으로 내 샤파 올라온다. 원래 우리 만화책 옛날에 소노공이랑 베지터가 자꾸 쎄진 이유 라이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소노공 베지터 간다. 바로 드래곤볼 채택한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칼칼. 이때 흥분하면 하수다. 이때 검목 나와가지고 스나가 땄다고 흥분해가지고 전진하잖아. 어 우리 검 떨어지는데? 아섭이형 좋다. 아마 기총형은 위치를 바꿨겠지. 검적이겠죠? 딱 봐도. 나옵니다. 이때 바로 빠진다. 아섭이 형 거기 위험해. 개피인데. 봐봐, 기회 논다니까. 로봇이 공 개피. 오라, 알라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근데 황금 대패는 그거 못 사지 않아요? SP로 파는가? 셜포 뭐야? 엥? 고물대이 지금 뭐야? 와... 나 이건... 이건... 최근 한몇달 동안 처음 당해보는데? 검에서 의 치기 온게 아니고 중 중이 밀렸보 보네. 그게 아2분로 팔아요. 2분의 2분의 2치 없었으면 2분다 자 과연 성일님도 우리 시청자 밑에 오셨었는데 그때 우리 시청자 밑에 할때 그때 오셨었어 이분. 라이스. 아군이,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어, 그 그런가 보네. 아 영어 되면 지쿠버 메리 좋아하노. 치킨 종류 많다나. 숯불에도 굽네도 있고 뭐. 각 지역마다 뭐, 무슨 무슨 두 마리치킨 많지 않나? 아, 오케이, 알겠다. 감에서 싸우는 거 원하시는구나. 우리 아섭이 형, 그러면 들어 드려야지. 자, 나, 아, 연막 썼네? 아, 소이 형! 겁 안아주셔도 돼요 잠깐 하고 빠질거라서 해가 요 저기요. 저기요. 래 말해야 안요 저기요. 저기아 미니 하이 미니 어서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방금같은 상황에서는 권총이 좀마렵네요 멀리는 사람 반치면은 윈체로는 꿈도 못건다 진짜 자, 검... 검... 돌 이상, 돌돌이 형 캐피 이쯤에서 잡혀주는 게 오히려 좋아. 여러분 전략상 오히려 좋아요. 돌돌이 형도 복고 살아야지. 음. 이번에도 돌돌이 형 잡았다. 바로 이제 단판 위성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게 말이다 주말이 왜래빨리가는아군이패배하였습니다 아직도 담배 되는 리방이 있긴 있던데요? 근데 조금 이제 외진데 엄청 외진데 사람 잘안 오는. 자, 나 분명히 채팅 쳤다. 자, 이제 보험 들어놨어요. 오, 나왜안 썼지? 짬프 역시 기종형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럴걸요? 방패 받을걸요 헤, hey, 개무리형 간딱하고 보고 있었구만. 역시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 아, 다시 내려갈게. 이놈의 입이 방장이네. 1턴, 1톤... 여러분, 다파개조 한번 갈까요? 지 원하 게눈 한번 밀어 볼까？혼자서 엑스마스 하이 오롱 타임 롱 시브로 아스피형왜 이렇게 착 하시 노. 하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거 바로없고요 좋았어. 자 혼자 밀때포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기성 <목소리> 윈체가 바로 요런 것이다 방금 어떻게 했노? 아저 눈접해서 나오는 사람 점프샷 솔직히 이거 맞추고 신기하네 맞추고도 그래 나는 개돌이야 기다리니까 이게 금단현상 나와서 손 떨리는 거라니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해 내가 맞춘 거 내가 신기하네. 뭐시 안 보여? 인데 삽을 따위 안한다. 삽을 따위 안한다. 아, 바로 간다. 승리하셨습니다. 와눈 너무 많다. 고기 빨하기습니다 어, 연동이 님, 하이. 안녕하세요. 어, 초고 서버 눌러서 요 연동이 스포 스포셨어요 연동 님? 어, 웬일로 스포를 와 우리 검 많네 눈 최소한 두세 명 드루. 오! 부캐로! 그치? 연동형님 원래 그... 오호 스포 하시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 근데 그거 난사하지 마세요 난사하는 총이 아니더라고 점사는 괜찮 난사하면은 그냥 그그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냥.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같다. 아우 쉣. 나 살려. 어 뭐야? 캐고 구레이, 통 와, 진짜 타이밍. 어시터다 와. 아, 저 유라님 안녕하세요. 7000 감사합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0칠천점 만팔천점 받으려면 3 0킬 이상 해야 되나?